제가 잡아줄게요. 반대편은 넣은... 너무 빠서 손이 있어서. 저기... 오 오. 아오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인생이랑. 아 연원 참 실하죠. 제가 키운 여섯들입니다잘 컸다잉. 원래 넣으면... 이때 이때만 할때 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한 입에 먹으면 그냥 소주 세 잔. 진짜? <웃음> 아까 왕포도 할 느낌으로. 에, 그냥. 에. 딱 넘기면 그냥 기도 막히고. 음. 기도 해야지. 기도 막히고 기도 해야지. <웃음> 그, 하, 카메라는 왜켜진거 긴급 속보가 있어요. 긴급 속보요? 무슨 빈속? 빈속? 속보? 오늘 미도님이 마지막 촬영이라고. 허, 진짜요? 진짜? 진짜? 응. 진짜요. 거짓말. 다 걸고? 다 걸고 마지막 촬영. 어게해요근 어떻게 하지? 가서 들고 인터뷰나 좀 해볼까요? 한 번씩 이렇게 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이동님 먼저 이동님 먼저 이동님 먼저 오셔볼까요? 네. 이 네, 네. 더러워서 네. 제가 이형 인간이야 손이 되다아 너무 더워요 지금 아 너무 작다 자 인터뷰 조명이 있거든요? 이쁘게 나오나요? 저 예뻐요, 저기에 올라가면 되저 올라가야 돼요? <웃음> 너무 즐겁네요 미도 씨,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은 뉴출 채널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 속상하죠. 왜요? 저가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좀. 멘탈이 좀안 좋은 상태입니다. 음. 출근하기가 좀 버거워져서 너무 심각. 영둥이가 좀 영둥이가 영둥 영둥 영둥이 씨 지금 인터넷 하시는 거안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속상하죠. 전시티 좀 슬프기도 니어왜 슬프십니까? 뒤로돌로어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좀좀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로트로트로트로로트로로트로트로트로 <웃음> <돌았습니다. 웃음> 그 이유는 계약 만료로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 계약, 계약 만료, 만료. 만료와 함께 이제 제 이제 심리 상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출퇴근에 대한 약간 강박이 요새 너무 좀 심해진 탓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일주일에 두번 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더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쉬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카메라는 원채서로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 맨날 질질 짜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건 너무 저는 음, 속상합니다. 어떤 게 속상한가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음,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분들도 알게 되고 했는데 제가 감당을 못한 탓에 이렇게 된것 같아서 좀더 성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제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못 보여드리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 하시고 싶 이제 개인 채널 운영을 하고 개인 방송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좀 멘탈 회복을 하는 게 좋겠죠? 응. 집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음한번 하신 거다 하신 건가요? 아 분명히. 아, 제가 촬영을 너무 자주 자주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일을 쉬는 게 어떻냐 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제 왜 그런지 굉장히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점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좀 조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플 나한테 고마워해라. 왜요? <웃음> 고마워해라. 이유가 뭔가요? 나 많이 노력했다. 리플 믿어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넌 너는 미도요 <웃음> 나는 미도해서 이제, 이제 리플 미도 아 근데 리플 자체에서 리플 미도라는 캐릭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좀 싸가지 없는 걸로 예민보스로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마테랑 그래야 짝짝국이 잘 맞아서 그 전에 저는 이제 마테랑 촬영만 하고 물어대가지고 그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좀더 단단해져야죠 제가, 너, 제가 나약한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u 네. e <웃음> s s 인터뷰는 여기 I g 종료 s s 하 guess. I 다 u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가야지. 그러면 I g u 점프 s I guess. 리 guess. I guess. I guess. 아 g u e 해야지, g 지 e s 지 I g u e s 아 I guess. I g 사 e s s I guess. I guess. I g u e 준호 씨, 나. 네. 자, 준호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리플 청하 씨입니다. 여기 좀우스한 뒷골목으로 저를? <웃음> 자, 이제 리플의 미도님이 하차를 하신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소감이 어떤지 한번 한 말씀 들어봐줄까요? 제가 들어온 이후로 최초로 이제 나가는 멤버여서 또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사실 지금. 촬영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먹먹했어요 이런 명언이 진짜. 있죠 만나면 쉽고 이거로 알다 만남은 식구 그래서 미도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친해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촬영을 하면 할수록 금방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편해졌었던 친구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미도씨에게 한마디 할수 있다든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지금좀 그렇게 썩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웃음> 오토바이 오토이가 <웃음> 그래도 너가 지금 새롭게 닦아나가는 길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길 바래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던데? 부끄러워서 <웃음> 사실 여기 있어요눈들을까 <웃음> <웃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음. 이제 다음 멤버 한번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양정훈 네. 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사랑해저요안사하요 네. 거의 사요 안녕하세요. 하고 있죠. 네. 하부 좋다. 세요 응. 피부 나요지않하요입녕하세요안녕요 <웃음> 그래서 어요일녕하세요안녕하세이하차하신다고말하세요안녕요 아, 네. 네, 들었죠. 요안녕 어떠신지 한번. 아 약간 좀, 좀 마음이 복잡한 건좀 맞아요 왜냐면 컴플리케이트 예, 컴플리케이트 왜냐면은 저 친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오래 같이 조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 욕심으로 막 끌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미도가 떠나갔으니까 그,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는 메꿀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매력으로 다가갈 텐데 그냥 저희가 미도 없는 거를 조금 저희가 남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리프를잘 이끌어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뭐 따로 민도 씨랑 연락을 하잖아요. 아죠, 아죠, 아죠, 아죠, 아죠.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사적으로 많이 만나고 음흠. 뭐 개인 방송 하신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민도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오.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으나. 곧바로 바로 잡고 아주 자기 개인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간히 뭐 우리 리플 사람들한테 얼굴도 좀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하고 밝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이제 다음 멤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형도씨 반갑습니다. 미도 씨가 이제 하차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어떨까겠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텐즈 신경을 한번. 사실 안 믿긴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은. 안뭐 리버블. 안뭐 리버블. 왜냐하면은 저 들어온 이후로 멤버가 바뀐 적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멤버가 바뀐다는 이 생각조차 아직 느껴보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 이번 촬영에 미두나가 없는 거구나. 뭐 다음 촬영에 미도나 올것 같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로도 자주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 응. 평생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촬영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사적으로도 친하고 다들 같이 방송도 하고 하니까 또 제가 리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적응하고 있는 시기에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티나게 아니고 약간 뒤에서 챙겨주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또 제가 또 적응 하자마자 나가서 너무 아고 초반에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눈 나간 이후에도 계속 따로 컨텐츠든 뭐사적이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니니다 그리고 니다감말합니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감니다니다감다감사하다감니다감니다니다 <웃음>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을감사합니감이어떤지감사합감이합니다감사니다 제가 지금 몇 명째 떠나보냈죠? 좀 많아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주현이가 거의 원년 멤버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저는 한 3년 같이 했거든요? 그 예전에 제일 처음에는 누군가가 하차하는 게좀 슬프고 아 이제 못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애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차해도 계속 보더라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계속 볼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슬픈 감정은 또 아닙니다 맞아요. 그도 같이 촬영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고. 미도야 사랑하고 계속 봐줄 거지? <웃음>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원래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잘 못해서 저는 음. 나중에 위도한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멤버 사찾아하겠습니다 <웃음> 아, 또똥 마려. 아, 나똥좀 살게. 나똥좀 살게. 아. <웃음> 아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웃음> 거예요? <거구나>. 아, 자, <웃음> 유진 씨. 이제 미도님이 하차하시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경이 어떠한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원래 진지하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 좀 진지하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지할 거면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 벌써 지금 슬퍼가지고 아까 저기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흘릴 뻔이셔도 안, 안 흘렸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제 흘리려고요. 근 미도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예요. 겉으로는 틱틱대는데 미도가 약간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신경 다 써주고 저한테 뒤에서 제일 잘 챙겨준 친구가 바로 미도인데 미도가 이렇게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슬퍼요 아니 잠깐만 아, 이렇게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참더겨아 잠깐만 표정이 웃고 있는데 왜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웃기다고 <웃음> 맨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은 실감이 안 나서 거짓말 같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리플을 떠날지 몰라도 저는 어쨌든 분기별로 한 번씩 미도랑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리플에서만 끝난 거지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상 분기별 한 번이면은 성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미도한테도 어, 우리는 지금 미도가 사실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언니랑은 리플 나가도 제일 안 어색할 친구 중한 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유자 리플 나가더라도 나는 너의 집에서 잘 거고 너의 집에 맨날 놀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빌붙겠다는 거네요. 저 빌붙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도야 거기선 잘 지내고 <웃음> <진짜 집에는 웃음> 행복해야 해. <웃음> 죽는 게 아니에요 <웃음> 어, 1년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맙고 낯 가리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서 다가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사랑해 자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주세요 저, 화장실 좀아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참모태씨 오늘 미도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혹시 미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 잘 살고 있어요. <웃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미도씨, 본인의 앞길은 본인이 개척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26살 미도, 27살 미도, 30살 미도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도랑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지금 2020년 9월부터 했어요. 음! 너무 오래. 제일 오래 했네요, 미도랑. 맞아요. 이제 햇수로는 음. 20... 20일 20일 했거든요 음. 이제 리플 촬영에서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음. 어차피 뭐 다른 채널에서도 나오고 모델로서도 같이 촬영할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리플은 계속 발전에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멤버가 하차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그때마다 굉장히 오해고절이 깊었지만 음. 어쨌든 저희는 리플은 리플만의 방식을 찾아서 음.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 멋있어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도가 하차를 하고 남아 있는 멤버들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빈 자리가 당연히 느껴지거든요. 당연하죠. 원래 참 자리는 안 느껴져도 빈 자리는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빈 자리가 최소한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도야 사랑했다.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럼 내가 이사하는 거잖아. 미안 미안. <웃음> 미도야 사랑했다. 사랑했다 보내줄게. <웃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주님은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촬영할 수 없었고 다른 멤버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굉장히 유전인가 유대가 깊고 많은 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감에서 많이 밝혀졌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의여곡절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계약을 3, 4년씩 해라, 5년씩 해라, 7년씩 해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사실 그거는 회사만 좋은 거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인플러스 하나하나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조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서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뭐 리플에서안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미도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미도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 끝내요?